나의 자존감을 짓받는 사람이 어느 날 사과를 해왔을 때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면 이렇게 말해 미안하다 말도 하지마 당신에게 최선의 양심도 갖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후련하다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용서해줘 자존감의 회복은 자존감을 잃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이니까 When a person has a wound on the body, he or she treats the wound first, and when the wound on the mind is injured, he or she does not think of treating it first.